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도 같이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위클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꾸미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마침 오늘이 월요일이라서 한번 해볼까 해요 일단 속지를 꺼내고 제가 오늘 사용할 다이어리는 A5 사이즈의 다이어리입니다 하고 일단 간단하게 가이드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대충 스케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직 잘 몰라서 뭔가 이런 사진도 같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고 사이드를 잡고 그리고 이제 틀을 잡을게요 끝이 했던거는 지울게요, 뒤덮나니까 Thank mm -hmm. you. Take control ah. You're on my mind 느낌을 주고 싶은데 정량 정량 뭔가 푸릇푸릇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거지 예쁘구만 이제 대강 위클리 틀은 거의 잡았어요. 거의 잡았고 내용은 간단하게 넣어 주도록 할게요. So t e 나더붙일 것인가? 자, 그리아야 오늘은 이렇게 위클리를 한번 꾸며보고 간단하게 작성을 해봤어요. 오늘 같이 한 플랜 위드미 이렇게 꾸며왔는데 지금 4월 중반이 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청량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은 초록초록한 컨셉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하나씩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저 개인적으로 계획을 세우기에도 굉장히 좋고 꾸미기 능력 향상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다음에 조만간 곧또 올게요. 안녕 빠이